슈지타 준비됐어? 난 언제든 출발 가능해 휴지암 그래 슈치타 우리가 처음에는 동네 북이었지만 어느덧 최종 보스 녀석을 쓰러트릴 정도의 실력이 되었어 슈지타 너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뭐 좋아 오늘 최강의 듀오인 우리가 이 녀석 잡아버리고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는 거야 오늘 저녁은 무려 식빵에다가 계란후라이까지 추가해가지고 먹을 거야 어? 얼마 만에 먹는 계란후라이? 에이 브라더 가보자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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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수배님 정리한다. 어여 아, 어여 어여 어여. 아아아아 아, 저기 아, 아 저기요 잠깐만 아아아 아, 아, 아, 어. 아니 휴지 다 어떻게 된 거야? 박쥐 악마도 못쓸 텐데 이게 말이 돼 이거 우리 아니 휴지 네가 잘못한 거 같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? 아 몰라 몰라. 아무튼 네가 잘못함. 수고! 안 되겠다. 이 녀석에게는 미래 시를 보여주겠어요. 음, 난 미래가 보여요. 이래, 씨... 아앙이 자식이가... 한방껌 주지! 그리고 마침내 그가... 이 세상에 강림하고야만다. 어? 어저 초대형! 형으로 뭐야 유지 다 아니... 요게 있어야 할저뼈 양마! 왜 어째서 이 세상에 나타난 거야? 조심해, 슈지! 저 악랄한 녀석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건이 지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는 얘기야 너무나 강력해 아. 괜찮아 슈치 다 아, 아직까진 버틸만 해 역시 최종 보스급이라고 불릴만 해어 키가 모자라 아, 아, 아, 아. 슈치야 빨리 더 공격해가지고 피를 채워야 돼 아, 아! 어, 오케이 아, 아야,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잠깐 들어가 있어 이건 미래시를 활용했다 미래시 일단 준비되면 말해 으그. 내가 조금 더 버티고 있을게 저주 양마여 나에게 힘을 다오 어. 아, 충분히 되신 것 같아 휴지야 휴이 소맨 가자 오케이 그렇지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던 휴지 그리고 휴지타 그들은 어디가나 동네북마냥 둥둥둥 두드려 맞는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휴지는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엔 세상의 종말을 일으키러 온 뼈의 악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 휴지타! 휴 완벽한 체부야! 그렇게 뼈의 악마는 최강의 듀오라 불리는 휴소맨에 의해 완벽하게 없어졌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일으킬 악마들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